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은데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샷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의 영상이 아니고 소개 영상이므로 이 영상 안에 샷컷으로 출력하는 방법까지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에 샷컷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은 제일 위에 샷컷 딸깍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바로 클릭 다운로드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딸깍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샷컷은 리눅스, 맥, 윈도우 이렇게 세 군데서 가능합니다.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밑에 다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운이 다 됐으면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샷컷 나와있죠? 요거를 딱 클릭해줍니다 실행 그리고 동의 여기서 바로 인스톨 누르지 마시고 크리에이터 데스크탑 샷컷 요거를 딱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샷컷 아이콘이 뜨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샷컷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메뉴 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담을 수 있는 대상 목록이고요 이 창이 지금은 아직 설정을 안 해서 그렇지만 미리보기 영상을 볼수 있는 뷰어 창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가 영상을 가장 많이 손대게 될 타임라인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폴더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곳이고그 옆에는 그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두고요.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난한 1080 30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딱 눌러주시면 영상을 가져와서 미리 보기 창이 나올 수 있게끔 나와있죠. 이 상태에서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 부분을 싹 선택하셔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재생 목록에 나온 거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영상을 쫙 끌어서 이렇게 재생 목록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편집에 필요한 영상을 끌어서 여기다가 딱 놔줍니다 그러면은 V1이라고 해서 비디오 트랙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스 위를 이렇게 누르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타임라인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알아봤으니까 편집을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국민 단축키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닿아 있는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컷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단축키 S로 쉽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여백이 남습니다. 근데 이 여백도 싫으시면 클릭하신 다음에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랜지션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트랜지션은 정말 특이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둘 중에 아무 클립이나 잡고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벌써 트랜지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디졸브 효과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속성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트랜지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랙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비디오 트랙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상태에서 더보기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쭉 끌어서 위에 올려줍니다. 이러면 자막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잡고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이제 폰트라든지 글씨 색깔 이런 식으로 뭐 윤곽선 그리고 배경, 자막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 같은 것도 지우고 싶으시면 빼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막 크기를 키우고 싶으시면 플러스 들어가셔서 크기 위치요 이거 딱 넣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을 배워봤으니까 배경음이라든지 효과음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똑같이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은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 열기를 해서 배경음과 효과음을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쭉 끌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S 눌러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삭제해서 길이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디오에서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서서히 커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에 쭉 갖다 대면 동그랗게 원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쭉 끌어주면 페이드 효과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요. 이렇게 서서히 커지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반대에도 잡고 이렇게 하면 페이드 아웃 효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에도 페이드 인, 페이드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여기나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시고 효과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할 때마다 트랙을 추가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클립 선택하시고 필터 들어가시고 그리고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오디오에 들어가셔서 여기 개인 음량 보이시죠? 요거를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레벨로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서 들어가셨을 때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모양이 되어 있죠 오른 클릭을 해 두시면 즐겨찾기에서 빠르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PRP 기능이나 이 화면 자체를 움직이거나 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상을 아까먹거나 하나 더 추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아까 만들었던 비디오 V2 트랙에 덮어 씌워 줄게요 치워주신 다음에 길이를 또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클립이 위에 있어서 밑에 클립이 안 보이게 되죠? 이럴 때는 다시 필터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플러스 누르시고 비디오에서 크기와 위치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회전도 가능하고 확대, 축소 다 가능합니다. 이 화면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필터로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이 되어있는 것들은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PIP는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영상을 내보내야 되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출력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나와 있는데 그냥 제일 무난한 h.264 메인 프로필 요거를 딱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고급 들어가셔서 해상도라든지 종행비 프레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위치를 저장한 곳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